안녕하십니까 IT 전문강사 김스 IT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익스펄트 오늘은 셀 스타일에 대해서 모스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예제 두가지를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스타일은 우리 엑셀 리본 메뉴에 홈탭홈탭 홈탭 오른쪽 스타일 그룹이 있고요. 자셀 스타일 그룹에 가시게 되면 자세히, 자세히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이 있고 좋음, 나쁨 및 보통 데이터 및 모델 제목 및머리글 그리고 테마 셀 스타일이 있고 색상별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숫자 서식에 관련된 셀스타일도 지금 서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셀스타일을 적용을 할수 있느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셀스타일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만들어진 셀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모스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스타일의 출제 포인트는 스타일 삽입과 스타일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문제 속에 키워드는 자, 스타일을 지정하십시오 스타일을 수정하십시오 또는 스타일을 만드세요 자 그런 키워드가 문제 속에 언급되어 있으면 자, 셀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셀 스타일은 엑셀에서 서식을 변경하기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서식 방법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직접 적용시킬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셀 스타일의 적용은 원하는 셀이나 아니면 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홈탭 그리고 스타일 그룹 그리고 셀 스타일에서 명령을 클릭하면 글꼴이든 숫자든 서식이든 테두리든 그리고 채우기 색상 등을 미리 적용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셀 스타일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을 직접 만들어서 등록할 수도 있고 만든 셀 스타일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에서는 만드는 문제와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자, 예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제 1번은 자, 셀 스타일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있죠. 스타일을 만드는거예요 스타일을 만드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셀에 파란색 테두리를 적용하는 파란색 테두리를 적용하고요. 스타일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테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데 그 스타일의 이름은 테두리고 그 테두리에 적용된 서식은 파란색 테두리를 적용하라는거죠. 두번째 예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테두리라고 하는 이름의 스타일을 사용해서 파랑색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추가하고 적용하래요 예제 1번에서 테두리라고 하는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진 테두리 스타일의 서식은 파랑색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였어요 실선에 테두리를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들어져, 만들어져 있는 테두리라고 하는 스타일을 파란색 아래쪽 아래쪽에만 이중 테두리를 추가해라, 수정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적용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제 1번 테두리라고 하는 자, 스타일을 만드세요 자 스타일은 어디서 만들까요? 자 일단 빈셀에다가 선택하시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자 오른쪽 자, 아래 화살표 보시면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지금 현재 엑셀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셀 스타일의 서식들이 나와져 있죠. 뭐 색상을 지정한다든지 제목 및머리글에는 이런 식의 서식을 지정한다든지 등등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 새, 셀, 스타일, 스타일을 만드는 기능 어 그리고 여기서 수정하는 자, 수정은 별도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수정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을 만드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홈탭, 스타일 그룹 자 자세히 자버튼 눌러서 새, 셀,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스타일 이름이 있습니다 자 예제 1번에는 스타일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테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를 입력해 줍니다 테두리라고 하는 스타일에는 파란색의 테두리를 적용하는 서식을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서식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셀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자 여섯 가지의 탭이 있지만 자 우리는 테두리에 관련된 문제니까 자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파랑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색상이 있죠?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고 이 자동에 자, 셀렉트 박스를 클릭해서 파랑을 선택해 줍니다. 자, 색상을 선택할 때는 색상 위에 마우스를 오버시킬 때그 색상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란색 비슷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색 밑에 보시면 마우스 오버시 파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정확한 이름의 색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파랑 나타나죠? 그래서 파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 테두리를 테두리 적용해야 되니까 자, 윤곽선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상하, 좌우, 파란색상의 테두리가 적용된 거 보이십니다. 확인 누를까요? 자, 그러면 테두리라고 하는 스타일에 파란색 테두리의 서식을 적용시킨 거고 스타일에 포함할 항목에서 자,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지금 체크가 되어있죠? 우리 문제 속에서는 이 항목들 선택이 별도로 문제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디폴트 값 그대로 적용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스타일 그룹의 테두리라고 하는 파란색 색상이 적용된 테두리 스타일이 삽입된 거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특정 셀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지금 만든 테두리, 자이 셀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파란색 테두리에 스타일이 적용된 거 보이시죠? 특정 범위를 선택하고, 테두리를, 테두리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파란색상의 테두리 선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만드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예제 1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은, 테두리라는 이름의 스타일을 사용해서 파란색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추가하고 적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존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테두리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다란 얘기죠. 자, 이 스타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적용과 수정, 중복, 삭제 등등의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스타일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테두리라고 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스타일 이름은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자이것에 서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서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셀자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번에는 파란색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고 했어요 상, 하, 좌, 우, 테두리가 적용되는데, 아래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만 이중 테두리를 추가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테두리 탭에, 자, 선, 스타일들이 쭉 나옵니다. 뭐, 실선, 점선, 뭐, 이중 실선, 막쭉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중 테두리를 추가합니다. 어디 있나요? 자, 바로 이것이 되겠죠. 자, 스타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테두리 상, 하 자, 상은 여기 왼쪽에 버튼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고요. 자, 하는 자 왼쪽에 버튼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좌, 자 세로 실선의 좌는 자, 그 밑에 있는 아이콘 우쪽의 아이콘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에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좌측 자,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만 이중 실선으로 적용된 거 보이십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현재 적용되어 있는 테두리,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셀과 범위에 아래쪽에만 이중 실선이 적용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제 2번이에요 그래서 셀 스타일에 관련된 모스 출제 문제는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용자 지정에 맞게 사용자가 지정하고 싶은 서식에 맞게 새롭게 만드는 문제와 기존에 있었던 서식을 새롭게 수정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셀 스타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 스타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